몇년 명절, 추석 명절, 해파리 촛무침을 할 건데요. 이게 800g 이에요. 근데 해파리가 이게 통통하니 되게 좀, 이게 좋으네요. 상태가. 그리고 이제 이번, 이번, 그, 해파리 촛무침은 우리 지인이 맛있게 하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볼 거예요. 이건 이제 소금에 절거졌으니까 많이 씻어주세요. 이거 엄청 짜. 네번 씻었어, 네 번. 물은 좀 넉넉하게. 물이 이렇게 좀바글바글하게 끓을라 그럴 때딱 넣어야 돼 너무, 너무 팍팍 끓을 때 넣으면 다 오그라져 가지고 맛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 물 조절을 잘 맞춰야 돼 불을 끄고 이 상태에서 바로 꺼내 데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치는데 희치는데, 포인트 야한 <웃음> 서너 번 희쳐가지고, 물에 담가놔야 되니까. 음,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예, 여기서 좀 짠물이 빠져야 되거든. 한 시간 정도 담가놔야 돼. 담가놓고. 음. 아, 한 시간 후, 이제 짠물이 좀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한두번 헹구고. 빠졌으요두 번만 헹궈줘야 돼. 이거는 바다 냄새가 음. 절어져가지고 절여져, 바다 냄새가 강해. 이게 물 400ml 정도 붓고 10초. 한 5개 정도. 3, 그냥. 5. 아, 설탕도 한 3개 정도. 관안야 돼. 이게 담가서 한 시간 정도 이, 이제 이이그 뭐야 이 해파래에 이 새콤달콤이 이게 스며드려야 되니까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다가 넣어야지 시원한데 냉장고에다가. 오이는 내가 이거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썰어놨는데 이게 돌려깎아야 되는데 이게 좀 길어서 돌려깎기가 나쁘니까 그냥 이렇게 했네. 이게 더 편하더라고. 이렇게 채를 썰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지. 이게 두 개. 음, 좀 오이가 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 게맛살은 이게 찢어야 되는데 얇게 찢어야 되는데 잘안 찢어지니까 그냥 칼로 썰었네. 양파는 반만. 이것도 곱게 채를 썰어서 그다음에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반만 넣어야지. 노란 거, 빨간 거. 쪽파. 쪽파 아직 이게 애기 우리 마당에 심은 애기 쪽파인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같아요 이게 안 매웠거든. 미나리 요 미나리는 미나리는 여기서 이제 거머리가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아, 식초물에다가 좀 담가놓으면은 거머리가 다 나와요. 따로 거머리 이렇게 따로 거머리에고다 미나리 이렇게 따로 담가놔야지. 여게 물을 붓고 초네개 그, 정도 하고 설탕도세개 정도 넣고 소금은 티스푼을 하나 이게 절고해야돼 여기다가 이제 오이도 넣고 쪽파도 넣고 다 내야 돼 피망도 넣고 양파도 계파래 한시간 이제 이게 식초물에다가 담갔어요. 꼭 짜고 저거 탁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졌지요? 응 네.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이게 야채도 한 15분 정도 이게 절궜어요 미나리도 이렇게 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바로 넣어야겠네 이날에는 이팔이다띄고 중기만, 한꺼번에 다 섞어, 이렇게. 개맛살도, 응. 이렇게 섞고. 이제, 겨자, 이렇게, 양념된 거. 한, 이거는 이제 선, 본인의 선택이야. 이제 더, 그냥, 매콤하게, 코가 뿡뿡이더니 먹으려면 많이 넣고, 안 그러면, 그게 싫으면 좀, 좀덜 넣고, 나는 한, 반 정도 넣어볼까? 조금 더 넣을까? 이게다 넣어야겠다 양이 많지 않네 이게 좀 많은 거야 잉? 음. 예. 이 아까 이거 야채 절국물을 조금 여기다 넣고 이게 해파리가 너무 국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국물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조금 넣어주고 마늘 설탕 한두개 정도만 넣어보고 이제 먹는 거 이게 무치는 거는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무치면 돼요 식초, 설탕이 많이 여기에 이제 수에들이 있으니까 일단 무쳐보고 소금도 조금만 넣어주고 일단 와! 매운는나지 우와! 코매운 거 무치는데도 코가 맵네 아이고. 와! 겨자가 되게 독하네 어, 매워서 못 무치겠어 이게 좀 야채랑 숨에 들면은 딱 맞아. 일단 하나만 더 넣고 끝이야. 참기름 한 숟가락 정도 됐어? 와 됐어. 야딱 들어갔네. 음.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추석, 어, 그, 뭐야, 이거, 이거, 해파에 초무침을 안생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코가 그냥 빵! 뚫려요. 너무너무 개운해. <웃음> 고기 먹고 느끼하면은 요거를 먹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지인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음, 맛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